자, 지붕 있는 곳에다가 박격포를 설치하고 아이템을 야무지게 깔아준 다음에 자, 저기 왔다! 어? 여기 그 찾기 힘든 박격포가 설치되어 있네? 유튜브 에 맨날 박격포 써는놈이 있던데 이름이 겜지.. 겜식... 아! 성능은 완벽하구만 얼마 전에 박격포를 쏘다가 위에 나무가 있어서 혼자 자살이 돼버렸어요. 오늘은 박격포를 설치해 놓고 적을 자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박격포를 설치하러 가볼까? 박격포를 먹고 자기장 센터 쪽으로 이동해서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운데 설치해야 되니까 여기다 설치하자. 세팅을 마치고 기다리는데 찻소리가 났습니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오, 이쪽으로 오나? 으악! 음, 신고. 역시나 박격포를 세팅하고 파밍을 하다가 박격포를 하나 더 먹었어요. 잠시 후 적들이 나타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이쪽으로 올 생각을 안 했어요. 아, 니네 내가 잡는다. 머리, 머리, 컷! 너도 딱 기다려. 거리가, 140 정도? 박격포 설치하고, 145, 한 발, 살짝 왼쪽으로 한발 더. 그렇게 세팅해 놓고 적이 오지 않아서 죽고 죽고 죽고 죽기를 반복했어요 이번 판은 운이 좋게도 박격포를 3개나 먹었습니다 자기장을 확인하고 자기장 센터 쪽으로 이동해서 박격포를 설치했어요 1개 두개 마지막으로 3개 세팅을 마치고 저기 박격포를 쏘기만을 기다렸어요 오? 어디야? 아닌데 오? 뭐야 왜 왼쪽에서 샀어? 적은 제가 설치해놓은 박격포를 지나쳐서 드론을 날렸고 근처에 보급을 먹고 있는 적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자기가 들고 온 박격포를 발사했습니다 와 나같은 놈이 또 있네 아니 박격포를 들고 다니는 놈이 어딨어 너도 들고 다니잖아 아 이거나 먹어라 너나 먹어 1 0포 붙이고 차를 빼서 가자 어? 저거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혼자 죽어버렸고. 적도. 죽었습니다. <웃음> 오! 왔어, 왔어, 왔어. 박격포 탄을 주워서. 님, 님. 이거 좀싸보실 안먹어? 안 먹나아 안먹네 오 온다온다 이쪽이쪽 이쪽, 이쪽.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여기. 아 일로오라고 안돼 친구야 이거좀 싸봐주겠니 여기 이거 좀 쏴보겠니? 여기. 안 돼, 가지마. 안 돼! 보통 세팅을 마치면 중후반 정도가 되는데, 적들은 교전을 하느라 바빠서 박격포를 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건 한거 아니냐고? 극 초반에 박격포를 먹고, 자기장 센터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세팅을 마치고 근처 풀숲에 숨어서 드론으로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 오나요? 아, 오, 오나요? 일로 오나요? 아, 지나가네요. 갑이 오, 왔다. 이건 무조건 왔다. 내려오라. 내려오 오케이. 아 이번 판은 꼭 치킨 먹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답답한 파밍 속도로 봤을 때 이건 베린이가 분명했습니다 <웃음> 오 답답해 이배 속인데 답답해 오, 오 나왔다 나다 제발 제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적기 드론을 보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니 여기 박격포가 설치되어 있네? 이쪽이지? 저쪽인가? 아 경계하네 아안쏠라나 이거 먹을 때 죽일라 그러는거지? 나 타라 잠시 경계하던 베리는 아이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 먹는다 먹는다 아 제발 한번만 싸줘 제발 한번만 저기 보급 떨어지네? 저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이거 박격포로 맞추면 완전 유튜가가 아니야? 아무도 없는 거 맞지? 가자! 오 앉았다 앉았다, 앉았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제발 가자 한 번만 가자 와! <웃음> 수십판만에 적을 자살 시키는데 성공한 저는 분명히 관전하고 있을 적을 한번 놀려주고 저기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줬어요. 그게 무슨 제사야 놀리는 거지. 그리고 저도 편집하러 가야 돼서 자살함. 벌써. 오늘은 박격포를 설치해놓고 적을 자살시켜봤습니다. 그럼...